안녕하세요 유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ppt는요 바로 하늘하늘 하늘, 맑은 하늘 ppt입니다 짝짝짝짝 오후 여러분 7월 정말 덥지 않나요? 와 진짜 너무 덥고 힘든데 아, 진짜 이 더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맑은 하늘이 보고 싶어서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지겠는데요. 구름이 움직이면서 이제 안에 내용을 집어 넣으면서 발표를 할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까지 다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게끔 조금 대중적인 느낌으로 만들어 봤고요 좀 무난하게 만들어 봤으니까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공지를 꼭 봐주시고 그리고 신청을 해주시면 이지쌤이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시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